까죠 네, 원칙인데 네. 네. 저희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네? <웃음> 몇 시죠? 첫끼인가요 저는 첫끼입니 저도 첫 끼입니다 는거 <웃음> 맞나? 무안 해서. 빵장 안, 안 하지?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라면이야. 고기 부 아니었어? 어, 맞네. 고기 부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. 아 다시 익혀서 내가 먹을게. 아니딱먹 그럴 필요 없어.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누워야지. 어, 아니, 아 아니야 아니 찌개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. 둘레 찌개. 뭐라고? 아, 영어 못하는구나? 비올라? 비올레 그치? <웃음> 비올레타? 뭐 이런 말인 뭐 무슨 말이지? 유정 u <�D> 밥이고요 저의 거에 유정은 없습니다 <굴보레 왠데>? 본인이 <others 생기> 그 o n t look up soon enough. I don't know. I d o n 이 k n o 래 I don't know. I d o n 가 k n 마라탕 don't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꼭 넣어봐 이게 마라카게 들어가는 거랑 이거랑 이거 나 무조건 넣어 마라카게? 응 진짜 채식주의자아 맞아 채식하잖아 쌈밥 먹으러 왔는 오빠야 뭔 소리야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 어게 중간 회사들로다잘 보셨어요? <목소리> 저희가 그 컨퍼런스 행사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좀몇 가지 전달 드릴게요 이게안돼 저는 게는데파트 해야 될지 프리카해보야 구독자 300만이 넘는 인기 채널의 채널이죠 워크맨의 고통한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주문한 p 들라고 합니다. 어떻게든 백번 토론과 그리고 유튜브의 결합이란 느낌으로 해서 제가 준비했던 게대표시이었고 제가 전문적으로 좀 모습으로 <웃음> 들어가더라도 안에 거치 캠이라고 이제 풀이할 수있 그걸 받죠 혹은 안에서 카메라가 받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또 다른 수는 없어서 일부분들한테만 드리는데요제 개인 미션 그... 폐기사님 <웃음> 어? 근데 <웃음> 어? 오늘 저희는 일단 처음에 집잘 해볼게요 엄마가 알아서 잘했어 아, 감사합니다 딱 아, 이정도야 아 맞아 더도 덜도 아니고 아, 이정도 몰라요. 근데 처음에 그확 아마 표기을 이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네, 오늘 이번주 칼럼을 쓰시는데 네. 소감 한말씀만 해주세요 어... 빠른 자살 어 유리님 나 떡볶이 보통 여 어떻게 어, 잠시만요. 좀 이따 들겠습니다. 떡? 떡볶이, 떡볶이. 207반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이 사건들이 동아리 영업별로 전신이 되지 않고